안녕하세요. ी는 न म स ् त 안녕하세요. 저는 카니시카라고 합니다. 다시 오는두 번째 수업에. 힌디어 수업에 환영합니다. 지난번 수업은 많이 재미있었죠? 근데 그 다음은 넘어가지 않나요? 아니요 아직도 그... 많아요 이거는 그냥 근데... 시작이야 환영복석 하자 지일 먼저 저희가 힌디어 모음자를 시작했습니다 아네 아, 기억하지? 네네 네. 그럼 이거 뭐예요어어세 어드락 생강 아아세암이세 이머리. 이세 이. 음, 가르시아가 잘 하네. 네, 그러니까 사탕지요이 이후에, 이 이후에 어좀시 같은데 이 이후에 다른 모 음자도 우 자? 이렇게 바람 바람 있는 우도 이고 그리고. 길게 하는 우도 있습니다 아그렇군요 음. 그럼 한번 써볼까요? 네 어? 이거 많이 어디서 본것 같아요? 이거는 우우전생님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네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우우우 그럼 짧은 우로 시자하는 인도 단어, 힌디어 단어 알려줄래? 오세 올루. 오. 친구들 올루는 부엉이라는 뜻이에요. 우세우운 음, 응. 운, 한국말로 뭐라고 불러요? 사리라고 부르는 라는 것을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우늘로 털실로 우리가 뭘 만들어요? 털실로는 음~ 털실로는 말이죠 인형 가끔씩 우리가 모자를 쓰잖아요 그 모자에 그 모자 모자나 머리띠나 머리핀이나 아니면은 요 이제 바지나 아니면 수, 얇은 그냥 스웨터나 그런 거만들기도 해요 에에에에에에에에음 그렇죠 자 어떻게 이거 쓸, 쓰지 쓸 때는 이건는에에에에에에에에 아까 저희가 이거 할때에 에 그리고 조금 짧하하 이거 에입술 o 크게 크을 크게 l l get hago, you go, ay, e 가 i p s u r 그그그그그그그 evil, k 니까 a y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돼요? 에리는 발뒤꿈치예요. 네, 맞아요. 애로 시작하는 핸디 단어 알아요? 네, 알아요. 에나크. 에나크. 아, 맞아요. 에나크는 나그. 한국말로 뭐 어떻게 불러요? 그건 바로 선생님이 쓰고 있는 것. 그것은 밥밥 밥. 안녕입니다. 안녕. 안녕. 네, 정확합니다 그럼. 에나크, 이거 잘 봐주세요. 에, 에나크. 그, 오... 에요요오에요네 맞아요 그럼 에오? 다음에 뭐가 있지? 어 에오? 에오? 오오오 아오 네. 이게 뭐예요? 고양이세요? 상당히? 아오 네. 그럼 오. 오. 오로 시작하는 말 알려 주세요, 오는 힌디어로. 크마이야 아. <웃음> 옷트 있었네요. 옷트트 어디 있어요? 좀봐 주세요. 보여 주세요, 가니 아리 아케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귓고 입 여기 음 맞아요 그럼 입입입 입, 입술 네 입술은 힌디어로 옷옷오 ट 오 स े오 ट ओ 아우 아우로 시작하는 힌디 말? 아우는 어랏 아우르+ 맞아요 아랏 한국말로? 여자 여성. 여자 여성 맞아요 음 그렇지 이거는 어허 이에요 어허 어허 어허 음, 어허 어허 어허 어허 너무 기침 같은 느낌인데 어허 어허 <웃음> 친구들 한번 해봐요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응. 응. 이 바람은 우리가 응할때응 응. 라고 똑같아요 어허 응. 이거 잘. It, it 이 응, 이 응, 응. 응. 할때 right. 응. 그럼 이 발음 똑같아요. <samedia> 엉. 응. 응. 응으로부터 시작하는 힌디 말. 응. 응고. 맞아요. 한국말로? 맛있는 퍼더 그렇지. 버더 듣자마자.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 그럼 안녕 p a y o p e g 아니요 y o p e 도 듣자마자 o 도 먹을 생각이 났네요 e g o p a y o Pegopayo? Pegopayo? Pegopayo? p e 하 o p a y o p 없어요. 어 맞아요. 이거는 거의 불기 우리 한국말과 비슷한 한국말의 우리 불교식 만처. 똑 같이 어 이대로 말이 시작하는 단어가 없어요. 가니시카 여기 우리가 다 했는데 하나 저희가 까먹고 있어요. 그거 기억, 아, 기억해? 가니시카가 저요? 저 말고 다른 애는 없나요? <웃음> 그럼 하나, 여기 리가 있어요. 리. 이런 식으로. 리? 리라리라이라리라라사라라리라리 네. 로부터 시작하는 단어가 뭐일까요? 리시다 있네요. 리 시는 우리가 뭐 명상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인도에 많았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많이 해요.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곳을 친구들 알아요? 몰라요. 문안? 음, 요가 라고 단어 들으셨죠? 네, 들어봤어요. 네. 그럼, 인도에서 요가가 효과 짱이라던데 음. 그럼 이요가 가르쳐 주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리시라고 불러요 리시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숲에 가서 어떤 산에 가서 오리오리 동안 명상을 하셨어요 어? 선생님 그러면은 리시들은 숨을 엄청 길게 참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오늘 인디어 모음자를 다 배워봤는데 느낌이 어떠나요? 선생님한테 말해주세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내 네, 애교로 네, 안녕 그럼 모음자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흰 니말로 어떻게 불러요? 너네와 이라고 부르, 불러요 음, 네와